농장 타이쿤 할 거거든요. 에, 미리 곧 돈이에요. 미리 이제 돈이고요. 동물이나 블럭 같은 아이템을 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 본인만의 농장을 꾸밀 수가 있고요. 아, 색깔별로 1번부터 19번, 18번까지 원하는 거 있으면은 고르시면 되고. 가축 뽑기가 또 있고요. 레어 가축 뽑기가 또 있습니다. 가격이 달라요. 게임 시스템을 구축했어. 패시아 펫. 농사 타이쿤은 교환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서로 랜덤 뽑기를 만들어둔 게 랜덤으로 나온 거 교환하라고. 물물교환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는 미리 화폐예요 미리 많은 사람이 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하까지 굳이 안 들어가도 돼 다이아를 밀로 살 거고 철을 밀로 살 거고 나무를 밀로 살 거예요 그래서 밀농사를 엄청 많이 지으면 되고요 지금은 작물이 자라는 속도가 좀 빨라요 되게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농사 하루종일 이렇게 보고 있을 필요 없어 숙삭숙삭 캐면 되고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노란색이 되면 은 캐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밀이 들어오죠 이거를 손으로 캐도 되는데 물로 캐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량동이로 한 번에 다지었을때쑥 하면은 씨앗이랑 밀이랑 다한 번에 캐져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으로 밀농장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드를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 농사꾼을 만 될 수가 있거든요 건초더미에다가 그 위에다가 호박된 호박을 넣으면 은 밀농사 일꾼이 나옵니다 이거 밀농사 쓰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얘를 얘 근처에다가 상자를 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밀을 넣읍니다 일단은 나무부터 캘게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나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당근 피채우시라고요 아 피채우라고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당근 심어가지고 불려서 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다 심어야겠다 자라나면 은 당근 갚, 갚자 그냥 바로 하루님 그거! 그거 하루님이 준 당근이에요 그거 제가 갚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 갚은 겁니다 당근 당근 갚았습니다 멜님 멜님 당근 하나 드릴게요 어? 저 당근 많습니다 아온김에 하나 드세요 여기 당근 있어요 기다려 온김에 하나 아, 드세요 좋아요 좋아요 방금 심은 거라 좀아좀 흙맛이 <웃음> 아, 나긴 하네요 아유 신선해라 저는 드넓은 돼지를 찾아 떠납니다 근데 근처에 없는 거 같아요 <웃음> 아니, 무슨, 무슨 콜롬버스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몰래 뒤에 타야 가겠다. <웃음> 저 뒤에 탄거 알아요? 어, 몰랐어요. <웃음> 언제 타신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아이고야, 운전. 다시. 감사합니다. <웃음> 그넓은 평원? 그런데 좀 넓게 씹으려고 하나? 약간 큰 꿈을 갖고 가시는데? 어,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얼마나 큰 꿈을 갖고 가시는 거야? 미국같은데 보면은 밀농사라고 해가지고 엄청 평야에다가 짓는데 난 바다에다 짓을까? 바다에다가 땅을 쭉 이어가지고 <웃음> 그렇게 짓을까? 그것도 괜찮을수도아 나도 배를 만들자 이거 배가 은근히 좀 많이 쓰이겠는데? 배로 왔다갔다 하면서 무역하면 재밌겠다 전화를 좀 한번 해보자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제가 통화를 한번 걸어왔는데 걸어도 되나요? 아 이거 가, 당연하죠 초원 아, 찾으셨습니까? 아네 찾았습니다 거기 얼마나 평화해요? 농사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괜찮은데 같이 쓰실래요? 아 거, 거기 어딘데요? 좌표가 어딘데요? 여기가 X가... 오? 어? 왜왜 이렇게 높지? X가 많이 높는데요? X가 많이라고요네 이거 맞아요? <웃음> 그 맞아요? <웃음> 혹시 X만에 Z만? 만 200에 저 Z가 9800입니다 아 좌표가 좌표가 만 자리여가지고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그..그렇죠 네 이따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갈게요 하루님 뭐예요 땅 만들어요. 삽질하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칠게요. 네. 오. 이쪽에 땅 쳐내고 그다음에 요 앞쪽에는 땅 여기 다 나온 모래 갖다 심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쭉 만들려고요. 오. 오 알겠습니다. 여기 이미 자리 잡으셨구나. 네. 당근도 좀 캐주고. 어 아, 근데 당근 빨리 자라니까 진짜 편하기는 하다. 벌써 벌써 30개인데? 이제 사람들마다 플레이 방식이 조금씩 다르네. 누구는 이제 집부터 지었고. 누구는 땅부터 다지고 있고 나는 아이템부터 모으고 누구는 바다타고 좋은 땅부터 찾으러 다니고 스타일이 다 달라 어! 와! 데미지 뭐야 이거 데미지 이거 뭐야 나도 땅부터 찾아야겠어. 이제 나도 농사지으러 갑시다. 오, 그래도 꽤꽤좀 지었다. 앞에 여기 논쭉 생기겠는데. 오, 하루님 혹시 물 필요해요? 제가 물 갖다 드릴까요? 네. 자, 이거 쓰세요. 무한 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철도 줄수 있나요? 철 혹시 몇개 있어요? 아니, 제가 철을 산다고요. 아, 이거. 철 산다고요? 밀 20개에 철 하나 드릴게요. 어때요? 밀 20개에 철 하나. 몇개 주신 거야? 어 됐다. 밀 60개? 혹시 양동이 필요하세요? 네 자, 양동이 드릴게요 그냥 그럼 아싸 밀 60개 얻었다 밀 60개랑 철 교환했음 잘 교환한 건가? 달뚱님 계세요? 오 안녕하세요 돌아다니다가 발견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에요 집? 네네 맞아요 지금 짓고 있었어요 오, 오 잘졌다 그나마 괜찮죠? 야뭐 하나 드리고 갈까요? 물 하나 만들어 드릴게. 저 양동이 지금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 살기 좋다. 집 앞에 호수 있네. 네. 어 호수 탐난다. 자 이거 우물로 쓰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돌아다니다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 자리 없으시면 기로 오셔도 돼요. 같이 살아요. 공사를 칠만한데 또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 좀 멀리까지 가볼까요? 물타고 다니니까 좋네 농사나 이런게 물줄기 타고 문명이 물줄기 타고 발전됐다라는 말? 아, 고라니가 있네? 고라니... <웃음> 고라니가 있어 <웃음> 예 그넹 아예예그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초원에 오셨네요 예 여기 살기 좋은데요? 그쵸? 동물도 많아 심지어 와 고라니 보셨어요? 고라니? 예 네, 이거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어찌면? 멧돼지도 있네 배고픈데 멧돼지 하나 먹죠 예? <웃음> 오 여기 땅 진짜 좋다 여기 땅 좋은데? 여기서 좀 살까? 여기 좀탐나는데 이보쇼 예 여기 땅 얼마요? 혹시 살수이슈아 여기는 안돼요 여기는 네가 다들 좋아해가지고 경치 좋은 곳으로 털을 잡은 거라 여기는 안돼요 저 안쪽은 어떠세요? 안쪽? 밀 60개 어떠... 어떠슈? 아 60개 가지고 택도 안돼요 <웃음> 아, 쉽구만 60개 가지고 안 돼요? 나가 아, 여기서 몇십 분 동안 땅을 팠는데 이걸 어떻게 6 0개 넘겨. <웃음> 깨끗한 거 보여요? 이거 다 내가 판 거야. <웃음> 아, 그래서 좋아 보였구나. 아, 손질 좀 하셨네, 땅을. 그제. 어쩐지 좀 좋아 보이더라, 땅이. 이거 뭐야, 이거는? 사과나무가 있네? 어, 뭐야? 이거 사과나무 뭐야? 이거 신기하지 어, 않아? <웃음> 뭐야, 이거 사과나무. <웃음> 이거 뭐야 사과나무 뭐야! 와 사과 한 세트 뭐야 <웃음> <웃음> 어, 이 뭐야 캐가도 되겠습, 되겠습니까? 아 조금 먹어도 돼요 여기? 아니 캐가도 되가, 되겠어요? 어, 이거 캐면 안될것 같은데요? <웃음> 이거 어디서 타, 어디서 왔어요? 그냥 여기 있었어요 이거 그냥 있었어요? 예 나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근데 잠깐 있었는데 사과가 한 세트가 주네 <웃음> 아 좋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 맨날 왜 정보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음, 여기 오기 전에 정보상이었어 정보가 하나 있는데, 밀 30개랑 교환하실래요 아... 정보를 듣기도 전에 밀 일단 줘야 된다. 아, 그러면 15개 한번 주시겠어요? 자, 어떤 정보냐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할때 물이 늘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하다 보면 여기 지나가다가 물이 자꾸 빠지잖아. 이거 너무 귀찮아요? 네 저거쪽에 보면 연꽃잎이 있거든요? 저거 깔면 물에 안 빠져요 음, 아 연꽃을 심어두면은? 물 위에다가 연꽃 심어두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음... 아미 15개 좀 아까운데? <웃음> 아 잘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아... 그래 15개 정도의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해 이거는 뭘까? 독버섯! 독버섯인데? 이거 팽이버섯 하나 먹어보실래요? 되는 거예요? 예, 팽이버섯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아이고먹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생긴 거 봐봐요 팽이버섯처럼 생겼잖아요 팽이버섯보다는 독버섯처럼 생긴 거 같은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같아요 저번에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주세요, 제가 먹게. 안 먹으면 내가 먹을게안 어. 먹어, 안 먹어 버섯을 저한테 먹이시려고 한 거예요? <웃음> 예, 하루님이에요 찰, 찰 드세요 저, 저 이제 찰 없어요 우쿠님 <웃음> 왠지 개수가 모질라는거 같아 넌 아, 너... 나 없어 심지어 내네 것도 줬어요 몇개인데몇 몇 개였는데 잘 모르겠어요 <웃음> 제거 주세요 저한 세트 제 거였어요 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웃음> 네,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아, 맞아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왜요 배 상자가 안 실려요 네. 아, 이거 안 실려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내네 배잖아 이거 제 배잖아요 <웃음> 주세요 끝